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케이스에 따라 처음 증상이 발생한 뒤 1-2주 정도가 지나면서 증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. 하지만 이렇게 반점이 사라졌더라도 자반증이 완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. 여러 논문에서도 밝혀졌듯 알레르기성 자반증 환자분들 중 많은 수가 자반이 없어진 후 다시 증상이 재발하게 되는데요. 짧게는 1-2주 길게는 몇년 후에 재발되기도 합니다.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재발을 겪을 경우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보다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. 처음에 치료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나을 수 있었던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재발되었다면 난치성 케이스로 분류가 됩니다. 더큰 문제는 신장 침범에 대한 부분인데요. 재발을 겪을수록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신장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평생의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어 환자분들의 조기 치료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